빨강공 그만 가라. 야, 너 빨강공 스도 이러면 개 난군데.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쳐서 저기에 세워놓고 싶다만 당구의 발전을 위해서 두 바퀴 돌려준다 내가. 아니 이게 뭔 일이래요. 많이 놀랬지 추억의 뒤 깎기요. 놀랬어? 그 중도행기가 보기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오케이 okay. 어머나? 설마? 야이씨 작가 미안해 친구? 누굽니까? 려고 복불복 옆돌리기 플러스 포지션까지. 그럼 안 맞으면 배공 포지션이네. 에에. <웃음> <웃음> 그게 또 그렇게 되나? 두코 <웃음> 당첨이시네요. 나오지 마. 언능 <웃음> 들어오소. 나오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아이씨 쓰리코 인정. 미안한데 포지션도 됐네. <웃음> 아이씨. 이어나요. 아! 헐 미안합니다 얍! 어... 미안해요 험해! 어, 못친 뭐 거요? 잡시 쳤지 나환장하겠네 와따 잘치요 고맙습니다.